갑상선암하고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이라고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화교가 되는 게 이제 대장 점막 내암인데. 이건 거의 몇년 동안 계속 받으였어요 저는 굳이 일반암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음. 왜냐하면 일반암은 어떤 위험률이 낮은 암이건 위험률이 높은 암이건. 저액 치료비 암이건 고액 치료비 암이건 따지지 않고 그 범죄에 당이 되면 일시적으로 나가고 이제 진단비가 없어지잖아요. 역할을 다한 거예요. 아, 뭐 그러니까 보험료도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차이 나죠. 차이가 나니까. 뭐 일반... 이렇게 나와요. 뇌혈관 질환은 여자가 더 비싸고 음. 허혈성 심장질환은 남자가 더 비싸고. 맞아. 그러니까 인성은 정말. 아, 인성 좋죠. 네, 성실함과 인성. 그 인성이 좋죠. 여러분들의 보장을 지켜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진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또 궁금해하실 음.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20대 분들은 워낙 스마트하셔서 네. 어, 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고 음. 갈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어른이 보험을 가입하는 데 필수담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음, 그러니까 필수담보라고 할수 있는 게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정답이 없는 것처럼 뭐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가족력에 따라서 필수담보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가 어 보험을 가입하는 주 목적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음. 어, 위험률이 높은 순위,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보장받기가 가장 유리한 쪽을 우선 순위를 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실비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음. 시, 실제로 내가 발생하는 병원에 대한 거 거의 대부분이 커버가 되니까 근데 실비에서 커버되지 않는 자기 부담금이라든지 뭐 그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큰 비용을 발생으로 하는 암내심 3대 진단비가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암내심만 우리 모든 질병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이 3대 진단을 뺀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포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술비. 그러니까 수술비는 사실 앞으로 음. 어떻게 보면 진단비의 또 다른 역할을 해주는 어차 어떤 대체자가 될수 있고 실비의 대체자도 될수 있다고 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비의 자기부담률이 계속 올라갈 거고 우리가 어 항목 중에 비급여 부분도 사실 좋은 의료기술은 급여로 계속 넘어갈 거지만 초반에 나오는 것들은 다 비급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초반에 최신 의료기술로 빠르게 치료를 받으려면 비급여 항목도 많아지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은 사실 실질적인 수술비에서 음. 되다 보니까 음. 우선순위를 매기자고 하면 1번 실비 네. 2 번이 암내심 진단비 네. 3 번이 이거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음. 그리고 수술이나 치료를 다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수 있는 그런 후유장애 음. 이게 이제 필수 남문 거죠 음. 그 외에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여기 외에 이제 그 외에 들어가는 것들은 가성비가 좋은 것들. 음. 뭐 실질적으로 많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부분들. 음. 요런 거는 이제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추가 구성하는 부분인 거지. 음. 얘를 필수로 넣지는 않는 거죠. 음. 네. 사실 이게 좀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음. 뭐 수술비도 그 안에서 또 세분화 돼 있고. 너무 많죠. 네. 세분화 돼 있고 그다음에 진단비도 사실은 들어가 보면 또 세분화 돼 있고. 음. 회사마다 또좀 새롭게 개발되는 음. 진단비들도 있고 없어지는 진단비도 들 그렇죠. 있고 또 약관상에 또 차이가 있는 음. 것들도 있다 보니까 어 저희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들을 매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음. 그래서 정확한 정보들을 고객님들께 좀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이제 상품 비교하는 데에서 음. 한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 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좀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거나 음. 아니면 이거는 좀 내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음. 고객님들께 꼭 설명드리고 있다 라고 음. 하는 것들이 좀있을까 담보 구성에서 담보 구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이제 다 세부적으로 담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실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통화 시간이라든지 상담 시간이 되게 길어지긴 하는데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암보다는 사실 유사암이 지금은 설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은 그냥 당연하게 알고 계시는 거고 어, 포괄적인 범위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유사암이 점점 그런 니즈라든지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내가 지금 최대로 준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적정금 한도가 얼마냐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담의 거의 주가 되다 보니까 응. 유삼에 대한 거가 왜 필요한지 응. 얼마나 넣는 게 좋은지 응.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남이 어떤 부분을 보장하는 거냐면 갑상선암하고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량이라고 크게 분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장되는 항목이 정말 많지만 이 약관상에서 보장하는 질병코드에 해당되는 암이라면 뭐 항목을 나누지 않고 그냥 이 암진단비가 통으로 나가고 암진단계는 없어지죠. 그렇죠. 네. 일회성이니까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유방암일지 위암일지 간암일지 따지지 않고 이게 그냥 나가서 없어지는 건데 유사암 같은 경우 네 가지 항목이니까 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네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음. 다 지급이 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 지급이다 보니까 음. 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사천만 원인 거고 삼천만 원 가입했다 그러면 만 이천 원아 1억 2천인 거죠 음. 그렇게 보장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사실 유사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진 거라고 보는 것보다는 음. 초기 진단율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보면 회사마다 음. 초, 초기 때는 또 지급 안 하는 음. 전제조건이 전제 달리는 있는 담보들도 있고, 담보들도 있고. 그쵸. 네 이런 것들은 진짜 음.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요 맞아요. 네. 이름만 보시면 안 되고 음. 그 뒤에 단서가 어떻게 붙었는지 음. 약관상에서 어떻게 보장하는지 봐야 되는데 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린이보험, 종합보험 거의 대부분 손해보험사로 가입하시니까 음.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제 갑상선암에 대한 것 때문에 사실은 제일 많이 질문하세요. 음. 우리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도 음. 어, 보면은 통계가 명확하게 나와있지만 사실 어떤 국내 암 발병률 순위를 봐도 네. 가장 1위는 아무래도 갑상선암, 갑상선암. 음. 근데 특히나 여성 같은 경우는 제가 2018년 자료 이런 것도 보면 음. 여성들은 뭐 2016년 자료든 2014년 자료든 2020년 자료든 음.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호르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음. 근데 남성 발병률에 대한 갑상선암 순위가 계속 올라와요 음, 음, 음. 네. 그래서 평균을 남성까지도 계속 받쳐주고 있는데 보통은 2018년 자료 봤을 때 6위 정도 음. 됐었는데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5위에 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남성도 갑상선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음. 아무래도 피로나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겠죠 호르몬의 변화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15세에서 30세에 해당되는 그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게 아무래도 1위가 갑상선암인 음. 거고 2위가 백혈병 음. 그리고 3위가 이제 비오지킨 림프종이라고 그래서 음. 림프의 악성종양이 음. 발생했을 때인데 이거는 좀어 우리가 듣기에는 되게 생소하나 그쵸. 발병률은 되게 높다고 해요. 그쵸. 네, 근데 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준비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음. 일단 발병률이 높은 건 갑상선암이다 보니까 음. 이게 되게 어 중요하고 음. 갑상선암은 사실 초기 발견하면 음. 예를 들어 결절만 떼낼 수 있는 상태라면 음. 딱 수술해서 떼내고 어 만약에 이제 어, 많이 반절제나 전절제를 안 했다라고 음. 하면 거의 이제 크게 재발하거나 음. 어, 이걸로 인해서 뭐 전이가 되거나 이런 건 거의 없는데 대부분은 재발할 걸 대비해서 반절제나 전절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잘라낸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평생 신지로이드 약을 음.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꼭 암이 아니더라도 갑상선, 뭐 기능저하증, 음, 너무 많죠. 네, 항진증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 이 호르몬 계열 음. 이게 뭐 식습관의 변화도 있을 거고 음. 저희의 이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도 있겠지만 정말 이 호르몬 관련된 질병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대표하는 질병이 음, 갑상선암이다. 맞아요.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봤을 때이 갑상선에 대한 어, 보험사들의 관심은 점점 많아질 거다. 그렇죠. 소비자 수요도 많아질 테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린이 보험에서 유사암 진단비 가입이 5천만 원까지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음. 진짜 그냥 보험금도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든든하고 저도 저희 아이 5천만 원넣어놨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어, 가입할 수 있었을 때가 한시적이었다 보니까, 음. 지금 한도를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업계 최대 누적 한도가 3천만 원이다 보니, 음. 어, 보통은 21세에서 30세가 한 보험사로 가입했을 때는 천만 원이 최대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3천만 원까지 가져갈 거냐를 진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전 영상도 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한 회사만 가져가지 말고 음. 두개 회사 정도의 장점들을 뽑아서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음. 그렇게 하다 보니 유사함을 거의 3천에 맞춰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음. 설계보다는 특히 그런지. 20대 어른이 음.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진단비 구성에서 조합 구성이 필요한 이유 네. 네. 한 회사에 뭐 3천까지 들어가는 회사가 이번 달 나왔죠 또 네, 나왔죠. 네. 있는 회사도 있지만 음. 그한 회사로 했을 때보다는 조합 보장의 보험료를 좀더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음, 음. 어, 아무래도 고객님도 한 개만 청약하시는데 또 간편하실 거고 음, 음. 설계사 입장에서도 일도 뭐 거의 한 다섯 배 이상 줄고 음. 사실 관리도 되게 편해요 저는 이 음. 영상이 저희가 이제 점점 일반화도 되고 몇달 하면 유사암 진단비는 아마 업계 누적까지는 무조건 회사에 다풀것 같아요. 왜냐면 굳이 조합설계로 뺏겨나가는거 <웃음> 어, 보다는 우리꺼 나누지 말고 어, 몰아가라 해라 음. 어차피 다른 데서도 가입하면 결국 똑같은데 라는 음. 관점으로 간다면 음. 지금 시작은 아마 지금 메리츠가 이번달에 음. 했던 것 같아요. 유사암 메리츠는 뭐4천까지도 되니까 아. 네. 근데 그럼 4천을 지원하면 어깨적좀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메리츠에서만 허용을 하는 거죠 그 아. 회사 자체에서는 허용하니까 회사 자체 누적이 있고 어깨 음. 누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메리츠는 4천까지 우리는 다 수용을 할 거다라는 거고 음. 대신에 그것 때문에 다른 회사는 아예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농협이 그그 그 타사 어깨 음. 누적을 안 보는 것 같이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럼... 자체 누적은 4천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으나 음. 이제 이게 저렴한가. 음. 어, 금액적으로 괜찮은가 응.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얼마 전에 되게 농그 다른 전문가 이랑 얘기하다 농했는데 응. 그 딥이랑 농협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 조합 설계해가지고 한도 맞추겠다고 했는데 농협 거 먼저 집어넣으시고 응. 풀로 응. 그 고보장 플랜으로 파셨는데 응. 농협 거 맥스 집어넣고서 이제 딥이 거집어넣으려 그랬더니 어깨 누적 걸려서 응. 안 돼가지고 다시 뭐 철회시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합을 응. 많이 해봐야 <웃음> 그런 어려움을 안 겪게 되는데 설계사님들이 응. 저희가 진짜 공부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응. 이 업회사마다의 그런 인수 기준을 한 회사만도 100% 알 수가 없는데 36개 회사를 계속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걸 저희가 명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응. 고객님들한테 안내드릴 때 오류가 좀 적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설계사님들이 어, 자료를 많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야 상대이 훨씬 더 쉬우실 거기 때문에 보험 연구소 영상을 많이 보시면 <웃음> <웃음> 좋고 근데 저는 이 유삼의 또 하나의 중요성이 어, 갑상선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대장점막내암 그러니까 유삼의 발병률이 높아졌다, 진단률이 높아졌다. 이거는 초기 진단률이 높아졌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기 진단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2기다, 3기다, 말기다가 아니라 음. 거의 0기나 그쵸. 초기잖아요 0기암. 네, 그 0기나 음. 초기암이 거의 대부분 유사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자리암이나 경계성종양이나 여기에서 이제 더 침투가 들어가서 일반암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대장 전막 내암인데. 이건 거의 몇년 동안 계속 화두였어. 되게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어느 회사를 가야 되냐. 이게 음. 그 제가 알기로는 현대방하더라도 음. 14년도에 이게 일반암이었다가 유사암으로 바뀌었다가 또몇년 뒤에 음. 유사암이었던 그 대장 전막 내암을 다시 일반암으로 바꿨다가 음. 막 자기 마음대로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일반암일 때도 있고 음. 유사암일 때도 있고. 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20% 때도 있고, 10% 때도 있고, 30%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음. 이 대장전망의함의 최대 수혜자는 KB지 않을까. 그렇죠. KB는 어. 이제 약관상에는 사실 일반함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데 워낙 KB에서 공식적인 자료로 일반함으로 무조건 보장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사실, 그래서 사실 분쟁이 되게 많고, 손해 사정사를 고용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KB는 이제 워낙 지급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음. 이 판례들이 많아서 그냥 무조건 일반항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스터디 할때 음. 진짜 KB 관계자들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맞아요. 음. 맞냐, 음. 어, 입증하냐, 확실하냐, 뭐 이런 거 확인했었는데. 음. 맞아요. 음. 긴 맞대요. 맞고, 음. 그 손해 사정사님 통해서 음. 판례를 제가 좀 받아봤더니, 음. 실제로 지급된 판례들이 너무 명확하게, 음. 그러니까 또 빠르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KB의 강점이기는 하나. 음. 그런데. 어, 그렇죠. 음. 그런데를 봐야 돼요. 음. 왜냐면, 이게 이제 저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험연구소의 그 스타일 자체가 그런 마케팅적인 거나 언론에서 또는 이 보험사에서 흘려지는 그런 이슈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계산기 두들기고 음. 약관을 찾아보고 타진해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합리적 의심을 항상 해봅니다 네, 저는 굳이 일반암으로 받으려고 그렇게 용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음. 왜냐하면 일반암은 어떤 위험률이 낮은 암이건 위험률이 높은 암이건 저액치료비 암이건 고액치료비 암이건 따지지 않고 그 범주에 해당이 되면 일시적으로 나가고 이제 진단비가 없어지잖아요 음.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초기암으로 진단받아서 치료를 끝냈는데 왜 암이 발병하는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게 어, 세포의 변이가 잘 되는 음. 형태다 보니까 음. 또 암이 발병할 확률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음. 이큰 위험에 대한 것도 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이 됐고 끝나다 보니까 음. 그 다음이 없는 거잖아요. 유사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네가지 부분에 음. 각각 보장을 하기 때문에 보통 대장전방내암은 상피내암이나 제자리암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 제자리암에서 지급 받고 음. 이 유사암에 대한 한도가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갑상선,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이 살아 있거든요. 음. 얘네가 위험률을 계속 보장해 줄수 있는 거고 음. 그로 인해서 일반 암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같은 비용을 내도 음, 이게 이야기 쉽게 좀설명드리면 음. 과거에는 일반 암을 가입하고 음. 유사 암을 워낙 까유암 그러니까 또는 소외감으로 음. 일반 암의 일부 10% 20% 안에서 네. 보장을 했다고 하면 음. 이게 보장 받고 나면 그 보장금액이 빠져요 일부가 이제 음. 분리. 이, 없어지는 그, 거죠 예 네, 그렇죠 써지고 어. 남아 있는 부분만 살아 있는 거죠 어. 이게 근데 이거 이것 때문에 야나암 걸린건데 용기암이어도 암이지 다 줘야 되는거 아니야 요걸 음... 가지고 논쟁을 한거예요 억울해 하신거예요 어, 억울해 나 암인데 음... 어왜나다 안줘 음... 어떤 에서는준데 음... KB는 준다는데 왜 나는 10% 밖에 안줘 이걸 억울해 하신거예요 그래서 KB가 최대 수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음... 문제는 음... 암에 잘 걸리시는 기질을 가신 분들 음... 어, 몸에 이런 뭐라 러죠 세포의 변이 음. 이런거에 하신 분들은 음. 재발도 재발이고 음, 음 다른 암에 걸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 그럼 그런 분들은 음. 내가 이거를 대장전막내암으로 받고 나서 3천만원 딱 받고 나면 음. 암담보가 없어져 버리는거야. 음, 음, 음. 어. 음. 근데 이거는 유사암이 이 정도의 한도가 안나왔을 때 그뭐 그러니까 예전처럼 일반암의 뭐2 0라든지 음. 뭐 예전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감. 계산을 해도 음, 음. 소외감에서 뭐 600만원, 음. 뭐 10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겠죠. 음, 그렇죠. 어, 음. 어. 근데 지금은 이미 대안이 돼버린거야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음. 거지만 유사암을 충분히 준비해놨다면 음. 굳이 대장전망내암이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걸로 가입해서 음. 보장범위를 만드는 음. 것보다 이게 훨씬 더. 그렇죠. 어, 몇 배의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도 거의 한 8배에서 10배 차이 나죠. 차이가 나니까. 어, 일반암 음. 기준에서 받아가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유사암은한 10분의 1 정도 하잖아요. 음. 그죠 네. 어린이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분들이 유사암의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음, 음, 음. 여성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래서 음. 여자가 한 5대1, 남자가 8대1, 그 정도 차이라고 음.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또 어려운 얘기 또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저는 그 남자 여자 성별에 대한 음, 가격이 음, 이렇게 세세하게 담보에 대한 가격들을 비교 안할 때는 음, 어 여자가 일반적으로 질병에 대해서는 음, 음, 비싸 음, 남자는 상해 관련된 부분들이 비싸 이렇게까지만 음, 비교했는데 요즘은아뭐 음. 너무 머리가 아픈 거 이렇게 나와요 뇌혈관 질환은 여자가 더 비싸고 음. 허혈성 심장 질환 남자가 더 비싸고 맞아. 그러니까 이 담보의 그 각각 담보의 발병률에 따른 손해율이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음. 저희가 매 고객님마다 음.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에 만드는 자료들 중에 매월 초에 만드는 음. 자료는 정말 스탠다드. 기본. 기본. 음. 기본으로 하고 음. 들어가서 실제 설계해보면 음.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예요 네. 그렇죠. 음. 그리고 또 회사마다 또또 또 달라요. 정말 어려운 거야. 비교를 할때 정말 저희가 항상. <웃음> 근데 저희는 조합설 <조합살기가> 일을 <웃음> 하잖아요. 이게 음이 연령대는 이 회사랑 이 회사를 이렇게 이 담보들로 구성하면 딱 좋아라는 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님을 할때 다시 짜서 다시 조합해야 되고 그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약간 제 고객님들이 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아량도 넓으시고 이해심도 넓으신 게왜 질문을 하고 설계를 부탁을 하면 그날 안 나오고 다음날 안 나오고 며칠이 걸리느냐 사실 그냥 제가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고 비교하지 않고 드려도 되는데 드려도 큰 차이는 없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것까지도 사실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 아 연령별로도 성별 도 수마다 회사마다 네. 데이터를 그러니까 다 다른 걸 쓰는구나 이 회사는 이 유사함이 비싼데 음. 이 회사는 뇌혈관이 비싸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거다 손해율이거든요 그쵸 렇 음, 음. 이게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 음. 어 아, 나는 취지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해요. <웃음> 어, 뭐냐면, 저희를 많이 이렇게 달달달달. <웃음> 아, 보종별 전문가가 아니면, 음. 보종별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살아남기가 진짜 어렵겠다. 음. 어, 이, 그리고 이런 협업 시스템과 이런 게 없, 없이는, 혼자서 전사상품 비교를 한다는 건 되게, 어, 시, 시간도 효율적이지 않고, 효율도 안 나오죠. 음. 음. 그러니까 저희가 메이저 그 5, 5개 회사? 에서 그 음. 상품 비교 자료집과 음. 전략 방향들과 그 회사에서 인력들이 만든 데이터들도 다 받아가지고 취합하고 맞아요. 원수사에서 받은 자료도 들다 음. 취합해서 매월 초 되면 자료가 이만큼 쌓여있는데 이거를 탕 분배해서 보면서 이슈자료도 스터디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도 막 머리가 음. 지금 근데 그거를 딱 믿는게 아니라 또 거기서 의심을 해서 또 한번 점검을 하죠 음맞아 네. 그것도 전문가들도 나눠서 어 검증하는 작업들도 또 네.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웃음> 믿어야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대 음. 단순히 그왜그 음. 그 회사에서 나온 음. 음. 그 비교 자료집만 가지고 이제는 설계안의 기준 이거 이거와 이게 됩니다. 음. 이게 최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될것 같고 되게, 되게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쵸. 렇 어. 어.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 보고 들어와 내가 문의했는데 그땐 이걸 하면서 왜 다른 설계 안 주세요? 이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달도 안 가니까 맞아. 네. <웃음> 저희가 이번 달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 있는 기, 틀은 음. 있어요. 근데 음.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 기준은 이건 거고 음. 제가 지난번 영상 때도 한번 음. 언급해서 그게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음. 어, 정말 이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내 보험을 맡기고 싶고 음, 음. 제대로 된 상담 받고 싶다고 하면 지금 본인이 문의하시는 그 기점을 기반으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달의 이슈들이라던가 음. 이달의 추천 설계를 좀 말씀드리는 거 추천 회사를 음. 해드리는 거는 음, 그러니까 어린,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들의 역사, 음. 그리고 이달에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좋았다 음.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들을 위해서 맞아. 저희가 스터디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화된 자료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음. 상담 시에는 훨씬 더 디테일한 음. 정보들을 가지고서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예. 네. 음. 하지만 저희 확고한 신념은 뭐냐면 음. 소비자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해서 나온 음. 기준들이기 때문에 음. 어, 이게 일반화는 아니지만 음. 어, 데이터들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네. 전문가님들과 공유하고 음, 음. 스터디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상담 받아보시면 음. 다르시다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런 네. 프라이드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럼요 아. 프라이드도 있죠 <웃음> 근데 진짜 저희 팀원분들한테도 진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해도 네 하세요, <웃음> 하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런 박 대표님과 음. 이 보험연구소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저희가 되게 무리한 자료 공부를 하고 무리하게 분석을 하고 조합 설계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 이렇게 원치 않아도 저희 팀원분들이 그렇게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하면 내 고객님께 조금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는 구성을 짜드릴 수 있을까를 음. 보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저만 밤샘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밤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어. 말씀을 <웃음> 하시네 네. 아요 네. 영업, 뭐 영업도 하시느라고 바쁘시기도 하지만, 음. 그 저희 보험연구소의 취지를 가장, 가장 지지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 저는 박정진장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지원군들이 또 팀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그분들이 또 그런 취지들을 공감해 주시고 너무 저희가 약간 어떤 사명을 감내고 하는 게 아닌가 제가 꼬실 때 그랬거든요 <웃음> 제가 박지영 선생님이 꼬실 때 저는 보험업계에 뭐 뭐라 그래서 종합병원을 만들고 싶다 네. 어 거기에 이... 그 그것도 어리보험... 급 종합병원이죠 어린이보험에 <웃음> 응. 진짜 전문... 전문의, 소학과 전문의, 소학과 과장님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응, 맞아요. 근데, 미약하지만, 응. 아직도 미약하지만,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는. 맞아요, 맞아요. 어, 네. 그, 저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하시는 그 전문가님들이, 그, 물론 이게 뭐 수준이라고 제가 감히 말하면 안 되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응. 어, 이 보험연구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합심해서 준비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고 음. 그 자료 자료 하나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정말 많아서 사실 저는 뭐 태아부터 어린이, 어른이 뭐 가족 보험들을 음. 같이 문의 주시니까 음. 그렇게 많이 상담 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가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서 음. 이 방향으로 저희가 정말 계속 갈수 있게 응원만 해주신다면 음. 진짜 어떤 보험의 트렌드? 음. 그런 거에 일, 좋은 방향으로 일조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해드리는 이런 방향들이 음. 사실 어, 고객님들이 보험을 선택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되기도 해야겠지만 네. 저는 이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어, 어떤 그런 기준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업무에 대한 음. 일에 대한 음. 어, 진짜 공부 많이 하시고 저희가 의사 검사 판사 뭐 음. 선생님들 다 존경하는 이유는 음. 그만한 노력과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쵸 그걸 프라이드를 갖고 하시는 음.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시작이지만 음. 어, 미약하지만 어쨌든 음. 그런 것들을 쌓아가고 싶어하고 네네. 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 <웃음> 팀원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 네.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갑자기. 아, 갑자기. 백국인사. <웃음> 네, <고민사. 웃음> 어, 설계의 중요성을 말씀해주신 것 같아요. 네. 어, 맞춤 설계가 중요하다. 음, 음. 여기 영상에서 나와가지고 저희가 제안해드리는 거는 음. 그냥 기준일 뿐이고, 음. 참고하시고, 음. 이 회사를 기준으로 좀 보셔라. 음. 라고 하지만, 성별, 직업, 나이, 가족력. 치료 이력. 치료 이력.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 음.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음. 제안해 드릴 수 있는 설계안은 달라질 수 있다 어, 네. 네, 맞춤 설계는 음. 달라질 수 있다 네, 네. 이 얘기는 음. 이걸로 귀결될것 같아요 음. 좋은 설계사를 만나는게 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보험 아, 전문가를 아, 네. 만나는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네. 그 게이트 그, 그 문의 보험연구소입니다 네. 정말 그런 찐 전문가님들 정말 열심히 하신 전문가님들이 음. 여기 있다고 저는 믿고요 네. 그러면 좋은 설계사 음.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좋은 설계사분들 많이 만나고 싶은데, 음. 고객님들이 좀 좋은 설계사를 선택할 수 있는, 뭐, 기준? 음. 팁 같은 게 있다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우, 계속 찾아와 주셔서. 음. 그 설계사님이 계속 찾아와 주셔서 음, 음. 그 성실함에 음. 그리고 뭐 아우, 너무 성향이 좋아 보여서, 뭐 인상이 좋아 보여서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분한테 왜 가입하셨어요? 라고 하면 명확한 이유가 없고 그냥 좋아 보여서 음. 그리고 아는 분이어서, 음. 뭐 지인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면 지금은 고객님들이 그 저희를 선택해 주시는 기준을 여쭤보면 일단 은첫 번째는 신뢰도인 거는 맞지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나한테 보험을 제안해 줄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는 되게 명확하게 판단하시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가 한 회사에 속해서 그 회사 상품만 소개할 수 있는 설계사는 사실은 음.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시대죠 지금은 음, 이 회사가 상품이 좋은 건 분명히 한두 가지 정도 있겠지만 전사 상품이 다른 회사랑 다 비교했을 때 독보적이긴 힘들다 보니 네. 한 회사에 속하신 분들이 지금 많이 저희처럼 GA 대리점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네. 이 GA 대리점에 속하신 분들을 만났다면 네. 1차적으로 어, 내가 어린이 보험을 문의를 했건 네. 성인보험을 문의했건 태아보험을 문의를 했건 전체 회사의 자료를 다 알고 있고 네. 어떤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 예전에 조금 이제 보험을 다시 갈아타야 되는 고객님들의 그런 경우를 보면 어 그분 주의 대리점이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자료를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이 설계 하나 나 받으시고 이대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네. 해서 그냥 믿고 가입을 하신 거죠. 이분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음. 근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음, 음. 네, 왜냐면 저희처럼 끊임없이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사가 우리 월초에 자료 음. 다 주면서 음. 우리 회사는 뭐가 독보적이에요 우리 회사는 뭐가 장점이라고 하지만 음.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아닌 부분들이 있는 거를 음. 판단하지 않고 판단할 수 없을 수도 있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죠. 음. 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보험연구소 음. 채널에서 같이 늘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음. 일단은 전사를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는지를 볼수 있으려면 음. 리포트 자료나 음. 어떤 전사에 대한 비교 자료나 음.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느냐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조금 음,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음. 더 완벽하게 해 드리려고 음. 고객님들이 완벽하게 납득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설계안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니까 음. 이 설계안을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 리포트 자료들 음. 비교 설계 자료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자료를 드려요 음. 또 사실 저는 태아보험 상담을 주셔도 음. 보내드리는 파일이 한 일곱 가지 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드리면 되게 당황하시면서 음. 제가 며칠을 공부해야겠죠? 이런 음.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어, 고객님의 판단을 막 혼란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답은 정해져 있으나 음. 이거를 이런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 답입니다. 음.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이제는 이런 자료 없이는 음. 고객님들 신뢰를 얻고 고객님께서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어렵지 않을까 음. 그래서 좋은 설계사는 착한 설계사가 아니라, 음.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고객님들한테 정말 객관적으로, 음. 진정성이 있게, 성실하게 음.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그런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설계사냐가 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비유를 잘해주셨는데, 음. 이제는 자주 찾아와가지고 얼굴 비치는 설계사가 좋은 설계사가 아니라, 네. 물론 인성은 정말. 아, 인성 좋죠. 네, 성실함과 인성. 이그 인성이 좋죠. 여러분들의 보장을 지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돈을 지켜드리진 않아요. 음, 음, 음. 조금 냉정한 이야기지만 많이 찾아오는 설계사가 음.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할 시간이, 시간이 고객님들한테 전화 드릴 시간도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막 음.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그렇게 찾아다닐 시간이 있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 공부를 하거나 음. 어떤 설계를 짜거나 저희가 이제 매달 초에 네. 네. 1일부터 3일 동안 업무를 거의 못 해요. 전체 하루 시간에 네. 뭐한 90% 이상을 이 자료 만들고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하는데 저는 거의 한 일주일 내내를 거의 이걸 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밤샘 상태인 <웃음> 거죠. 하이 텐션이죠 지금. 네? 아니, 눈이 지금 아, 다 풀렸어요. 아 저희 그 주변 지인분들이 너왜 이렇게 맨날 영상 보면 눈이 풀렸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틀어지지 <웃음> <쓰러지지> 않으시길. <웃음> 네, 쌓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아, 또, 뭐, 이 스킬로 빠졌는데. <웃음>